예, 안녕하세요 유튜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어... 예, 유튜브 활동 예, 밤티비 예, 이제 예, 주체이자 예 밤티비 회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밤티비 관리자, 운영자 어, b j 밤의 는꽃입니다 어, 공략을 앞서서 계속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어, 도움이 많이 되셨는, 되셨는지 <웃음>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일단 현재 오늘 예, 수요일이죠? 예, 정확하게는 저번주 수요일이니까 6월 어, 예 6월 29일날, 2016년 6월 29일날 경쟁전이 나온 이후로부터 제가 경쟁전에 지금 계속 챌린저까지 올라가서 챌린저라고 따지면 이제 보면은 오버워치가 이제 현재 1부도 100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음 제가 이제 있는 구간이 현재 딱 중간 구간이거든요 어, 50구간이 못하는 줄 알았는데 오버워치에서는 골드 디어 정도 되더라고요 어.. 예 뭐 적어도 제가 잘해야지, 잘해야지 이제, 잘하고 음 프로급적인 이제 그런 공연 영상을 이제 올려드려야 여러분들 좀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어, 제가 골드말고 적어도 한 점수 60점대 70점, 70점이 지금 챌린저라고 들, 네, 70점이 챌린저 구간라고 이 알고 있구요 60, 60점대가 음 다이아 구간 5 0점대가 골드구간 이렇게 나눠집니다 60점대에 가서 제가 여러분들 상세한 요즘에 솔드만 파거든요 어.. 상세, 상세한 공략을 좀 알려드릴라 합니다 예, 하도 지금 상대가 많이 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좀 업데이트 못댄 아, 안하는 날이 있어도 이해해주세요 경쟁전때문에 힘들어서 어, 나중에는 이제 경쟁전 음, 플레이하는 방식을,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 올려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추천 많이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